오늘 9일 밤 방송될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중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중결승전과 결승전에서는 대국민 문자투표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후 시청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대1 라이벌 매치의 경우에서도 관객평가단의 표에 의해 순위가 대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1라운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송민준이 최종 5위로 최종 1위를 차지한 나상도가 12위에서 올라왔고 2위가 된 추혁진도 9위였으나 관객들의 표심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도총 2000점 만점에 800점이 걸려있는 문자투표가 탑1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를 향해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록의 현역부, 혜성처럼 나타난 신성들, 놀라움의 연속인 유소년 강자들까지 역대급 라인업의 탑텐이 완성된 가운데 진 유경험자들이 끝까지 막강한 저력을 과시할 것인지 새로운 진이 탄생돼 돌풍을 일으킬지 오늘 밤 탑7 결정전에 폭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는 그녀입니다. 자, 그녀, 자,